블루파이면 무슨 파일까? 뭐가 들어간 파일까? 블루파이면 블루베리? 블루베리인가? 자, 캐퍼분 가볍게 크리스마스, 제 <웃음> 뭐야? 오 나왔다! 나왔나? 오 나왔다! 블루베리 타이겠지? 자, 일 하나 나왔네요. 두루루루루.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블루베리 파이가 바다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 아니 건볼 다이어 맛은 뭐냐고 아니 이게 뭐야 너 대체 이게 뭐야 <웃음> 아니 왜 대체 이게 뭐냐 어, 이 할아버지 이름 뭐였지? 아, 응? 이거 어, 정수는 뭐야? 다시 뽑? 어? 나왔나? 예로롱! 자, 란자 여기 이번에도 여기네요. 아니 근데 이거 피트 너무 많이당해가지고 <웃음> 이거. 이렇게버벅이지 근데? 자 드디어 나옵니까? 함부로 얘도 얘! 를 만졌다가는 어, 맞다. 얘이 오. 이 도서관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. 아 진짜 블루베리 파이 먹고 싶다아나 빵을 너무 좋아해서 망손인데 지금. 그래서 문제인데. 짜자. 여보는 끝인가요? 한정 스킨도 나왔네. 와, 뭐야 이거? 귀여워 얘, 뭐야? 얼마나 더 뽑아요? 블록베리파이 일단 다 뽑는 건가? 와 스킨 뽑기가 되게 많네 별, 별이 컨셉으로 그치, 별이 이쁘지? 근데 얘 성능이 좋아요? 오? Awesome Oh 한번 나와서 그 말은 안 나오는구나 중복이면 원래는 이제 문구가 떴었는데 처음에는 그 다음에 문구가 안 뜨네요 두 번째 다이아도 쓰면 됩니까 그럼? 자, 드루루루 아하~~ 이번에는 아이 넘어가 고요 어? 용, 용, 용, 용, 쿠 용, 용, 만 용, 용, 도 괜찮아. 난 진짜 오 용, 려 용, 용, 에서막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. 아이 할아버지 아, 이거 공짜로 줬던 거잖아 예언자만아 공짜로 줬던 거 아니야 쟤는? <웃음> 극적 극적 아 딸기랑 나올 때만 제일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치 근데 한번 쉬고 한번 나오고 한번 쉬고 한번 나오고 했는데 <웃음> 아 그말 하니까 오그말 하니까 그렇네 맞네 10분마다 나오네 8패도 8패도 좋아? 그때 저거는 그냥 이벤트로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? 어, 이번엔 두 개였어요? 반짝이는 거두 개였어? 몽주마 쿠키 두개 나올 수 있지 이번이다 나왔다. 아 일단 첩도 픽드 아니 얘네 픽업 확률. 어 나왔다 얘네 이번에 얘가 이제. 세 번째인가, 이제? 세 개째 맞죠? 세 번째. 계속 갑니까? 아, 용, 그 혼자다. 혼자다. 아. 근데 뭔가 현명님 좀 과거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? 혜안님이랑 보는 속도가 다른 것 같은데, 나의 착각인가? 아... 딸기야... 하지만 야, 근데 진짜 20분... 20분마다 그냥 한 개씩 나오는데, 이분? 이게 오늘요? 아, <웃음>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말 하지 마세요 버퍼링 심해요 아, 그러니까 가, 왜 이렇게 버퍼링이 심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또핏뚜이 떴습니다 애플을 좀 오래 켜서 그 송추는 문제 없는데? 감초맛 쿠키 어? 할아버지 나왔어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나왔지만 <웃음> 한번 쉬고 한번더 어? 이번에 용쿠만? 용쿠만 나오면? 아... 2 0법에한 번이 깨졌습니다 아까 한 번에 두개 나와서 그래 하나만 더 뽑자 아! 용쿠! 힘내! 힘내 용쿠! 오, 갑자기 힘을 안 내기 시작했어 한 번만 더 뽑아보자 할아버지 나왔는데? 아 이제는 끝났나봐요 이제는 이제는 끝인가 봐요 20보가 한 개씩 나오더니 할아버지 나오면 안 뜨는 건가? 그럴게 할아버지 나오면 오히려 안 뜨는 거 같기도 하고 응? 뜨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내가 말을 안해서 그래. 끝래지까지이요 이거? 제접하러 가셨나? 음, 음. 없.. 없는 것 같다 몰래 더 뽑자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? 몰래 뽑기가 맞나? 두픽둘이야 야 잠깐만, 확률 보자 확률 1.44 1.44고 응?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0.25 얘는 0.02. 타들 0.025고, 얘가 1 4 3인데얘 어떻게 0.025짜리가 뜨는 거지? 슈퍼 에픽, 뭐야, 잠깐만. 레전더리가 있고, 에픽이 있고, 슈퍼 에픽이 있어? 슈퍼 에픽은 또 뭐야? 세상에. 레전더리가 0.054고, 에픽이 0.025네? 오히려 레전더리가 더 높네, 확률이. 잘 모르겠어요 오 두개다! 한번 더! 인나라 지식이! 별! 나 나왔습니다 일단. <웃음> 아 물을 너무 안 마셨는데 물 마신다 그래. 하나 더 더블로. 뽑러 왔다 이러면 몇개 뽑은 거지 나? 다섯 개? 다섯 개 뽑았나? 다섯 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어디갔어요 현명님? 저 다섯개 뽑았어요 언제적 지식의 별이야? <웃음> 옛날의 지식의 별이죠 다섯 개 뽑았어. 이제 더 뽑아야 됩니까? 네, 캐로아님 계정은 언제 주실 거예요? <웃음> 다이아 몇개 남았나요? 다이아 지금 10만.. 10만 남았습니다, 10만. 그만 뽑을까요? 응. 캐롤로님 계정. 캐롤로님 계정은 일단 같은 계정부터 좀 까보고 싶은데. 너 정리하셨어요? 정리 안 했죠, 아직. <웃음> 4개 더? 4개나 더 뽑아야 돼요? 더 뽑는 건 좋은데, 네 아, 개나 더 뽑아야 돼? 그래야 풀초를 할수 있는 거예요? 그럼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? 다섯 개, 네 개. 아홉 개를 뽑아야 풀초예요? 와. 그리고 픽돌 안 당했으면 이미, 이미 다 치웠을 텐데. 이거 픽돌, 아니 확률 보면 그렇지 않은데. 그리고 이거 뭐지? 그, 뭐냐, 슈퍼 에픽은 또 뭐야? 어, 깜짝이야. 스키... 아... 두 번째... 호... 또나왔어 드리면 되는 거요 구나... 아... 몰랐구나! 크베리가 안나와. 정리는 우리 보스가 계신지 안했다는 거야? 뚜루루루. 아! 마카롱 맛 쿠키 마카롱! 아 근데 마카롱은 뭔가 좀 맛있다 라는 느낌이 좀 달다라는 느낌은 되게 드는데, 두 번만 더 뽑아보죠. 두 번만 또 나왔어. 아이야, 또 나오긴 또 나왔어. 근데 블루베리 파이가 안 나와. 파이를 내놔라 이놈들아 딸기 크레페마 고기입니다 마지막 아 마지막은 용고 혼자서 자 이제 끝났네요 그렇게 해놓고 진짜